안녕하세요. 아, 요즘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 자주 못 올려요. 음, 오늘은 특별하게, 이거, 가을, 이 저기, 보라색 무. 이 보라색은 영양가가 뭐가 많이 들어있대잖아요. 잘, 나는 잘 모르긴 했지만. 다 기억을 못해요. <웃음> 그래서 이걸로 생채를할 거예요, 체지. 전라도 말로 체지. 오늘은 오리지널 전라도 체지를 할 거예요. 이 보라색 무가요, 내가, 어, 우리, 바, 저기, 마당에다가, 다섯 개 심었어요. 근데 이렇게 많이 크지 않고 이렇게 조그맣게 컸네요 색깔 너무 이쁘다. 어, 색깔 이쁘네. 응. 그거자 <웃음> 뭐 같아. 뭐야 이게 그냥 뭐야 이것도. 뭐야. 보라색 배추도 있잖아요. 음, 보라색 음, 배추. 배추. 보라색 배추 물김지 담을 거라니까문제는뭐 뭐 고구마고 뭐 감자고 다 나오잖아 보라색이. 착착착착. 내가 무생채를 18살부터 썰, 이게 썰었어요 시골에서 쪽파 조금 넣고 아 이거 갓은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데 아 집에 있어서 지금 이게 좀 넣었어요 근데 이게 에, 갓은 이게 렇톡 쏘는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렇좀 넣어주면은 더어 감칠맛이 있더라고 이거는 어 항석어 그생 적국물이에요. 내가 항석어 저 담을 때 국물을 조금 더 했더니 국물이 많이 생겼더라고. 그래서 내가 오늘 한, 한 병을 이렇게 한 병을 이렇게 쫙 따라놨어요. 그래서 체지하고 이렇게 할 때만 생겨을 넣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. 아, 새우젓도 국물만. 이, 이 정도 넣고 이제 무쳐 박으면서 간이 안 맞으면 더 넣기를 하고 생강, 마늘, 이렇게 여기 생채 이런 데 넣을 때는 깨를 이렇게 좀 빠서 넣어주면 또꽃순 내가 더좀더 강해요. 그리고 생채에는 절대 설탕은 넣지 마세요. 설탕 넣으면은 이게 미끄덩미끄덩 코같이 좀 느리하면서 진짜 먹기 싫어요. 그래서 여기는 뉴스가뉴스가를 뉴습아. 조금만 넣어주면은 이 무가 더 아삭아삭 맛도 나고 훨씬 더 맛있거든요. 겨운하니. 뉴스가가 넣기 싫으면은 그 올리고당 올리고당 좀 넣어주면 더 좋아요 이제 빨간 고추 좀 넣어줄까? 팔, 빨간 붓고추를 좀 넣어주면은 더 얼큰하면서 보기도 더 맛있어 보이고 그래요 이게 색깔이 이게 보라색이라서 고춧가루 색깔이 좀 이렇게 덜빨간게 보이네 요 고추가 좀더 넣을까? 더 넣는다고? 응. 음. 조금만 더 넣자. 색깔이 좀 죽어 보이니까, 조금만. 이전라도 우리 자랄 때는 이 채지를 만들잖아요. 그러면 아무 젓가락 넣고 주물주물 두물 해서 먹었어요. 그럼 맛있어요. 더 깊은 맛이 나면서. 이렇게 해서 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그리고 이 가을에는 요즘에 이 채지, 채지가 제일 맛있었때잖아요 참기름은 이게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미끄덩거리니까 조금만, 조금만 넣어야 돼. 이렇게 해서 어, 그 가을에 제일 맛있는 그 이게 생채라 그러죠? 우리 전라도는 체지라 그래요 이렇게 체지를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해요